경상북도는 22일 울진군 후포면 사무소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해 전창걸 울진군수 지역도의원과 수산업 분야 대표 및 사회단체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번째 경북 수산업 기여 확실히 살리자라는 주제로 새바람 행복버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새바람 행복버스 울진군 현장 간담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것은 물론, 참석자들의 온도 체크와 손소독, 마스크 착용, 투명 칸막이 설치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어, 지금부터 영국 수산업 이 시의 살리자는주제로 태바라 행복버스운 온티문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철우 지사님, 방문하시큰박수라하거요한입 박수 그리고 우리 도청에서 어, 각각간부님들께서다 그 이렇게 네,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많은 분들이 민생연장을 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신기 위해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도연이 두고 그다음에 군너이두 또, 가끔, 기관, 단체장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평소에 이제 민생을 살피시는 그런 의중이 강하시고, 또, 현장을 중심하는 그런 도전을 이끌어 오셔서, 아, 지난번에 한번 계획을 잡으셨다가 일정이 예의치 않아서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로, 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 지사님께서도 우리 군에 가장 현한 사항인 원자력에 관련돼서, 어,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를 희망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오만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한물 1, 2기 빨리 가동해야 되는데도 정부에서 지금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네, 가동을 요구한 부분하고 신화을상사업에 대한 보상대책 어, 이런 부분은 우 국민들이 정말로 바라고 희망했던 그런 사항을 지사님께서 시원하게 네,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또 대체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뚜렷하지 않은 어, 정부 방침에 지사님께서 강하게 질타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군은 어어들이 전원이 이제 생물의 정상분들이 많았어요. 후쿠시마 원자 그거 제한 방사 물질을 아 어, 방류하는 데 대한 뜻한 또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사님께서도 함께 보원해 주시고 또 뜻을 같이 해 주실 수 있을 듯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옹한 국민은 코로나의 어려운 이런 시기에서도 열심히 코로나와 맞서서 싸우고 있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성실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지역특성에 맞게 코로나 보호 정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그런 의지에 저희들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은 빨리 이 코로나로부터 어좀 자유롭고 또 생업에 좀 폭넓게 이렇게 어 적응을 해서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될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시사님이 더욱더 관심과 강력한 의지를 중앙에 말씀드려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전우지사님과 또 우리 지역의 선출직 의원님, 각국 단체장님, 박호식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오늘 이민생이 우리 국민한테 정말로 희망과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지가 지사님 앞에 전달되었었고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성취할 이서 서울이 이루어지실 수 있는 조치를 해주실 것을 지사님께 건의드리면서 지사님 물질문감고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같이 산다가 어 이렇게 또환자이 부담날 수 있는 것도 다행스럽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과 군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해줘서 어, 우체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덜 민기가 없는 것을 어,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1월 출제의 신고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여기 광명공남명대두 도의원님 어, 도의원에서도 부의장도 받고 위원장도 받고 여러 가지 역할을 잘 하시는데 우체국 대표로서 잘보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네. 그대신 저는 좀 괴롭습니다. 하도 괴롭습니 또, 우리 모원의 부의, 어, 부회장님, 또, 의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단체장님들, 이 건강하게 어,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회장님, 은무튼 열한 곳을 떠봅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 우리 단체장님들 한분한분 다들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또 수사를 관련해서, 많이 오셨는데 우측의 네, 수사가 이미 대표적으로 잘될수 있도록 오늘 그런 의견을 좀모으려고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에 수사하니까 일본에서 후진국 원전 방류한 다음에인데 정부에서 처음에 안이하게 대처하길래 그거 안 된다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우리 동해바다가 한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했는데 정부에서 그, 장치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것이 당장 피해가 없더라도 심리적으로 피해가 굉장히 갑니다. 그 외부에 있는 사람, 우리 수산물이 그 오염이 됐다. 이래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시장이 합격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하게 대처를 하자. OS도 나서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나중에 강력하게 또 반응이 좋겠다. 그래서 정부의수좀 강화 조치 않지 않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도에서는 경북형 민생기살리기 종합대책의 추진배경과 보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민생살리기특별본부의 기능과 역할 총 53개 사업에 1조 761억 원이 투입되는 민생기살리기의 단기 및 연중과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민생애로사항건의및 답변의 시간에는 어획량 감소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소득이 급감한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의 애로 사항 및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어, 지사님 오늘 제가 어, 지사님께 건의할 사항은 동해 마을 단내에 야간에 재배도 없습니다. 해수질력 인해 해수에 갖고 온 수산자원이 고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 해루기를 인해 마을 어민들이 새벽 5시까지 마을 어른을 지키다 보니 방점을 설치고 무리하게 조업을 조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선사고는 물론 어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루기를 지사님께서 야근에 수중 매저 활동 금지법을 재정 고시하여 주실 것을 반복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아마 이미 지난 9일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강원도에서도 이걸 진행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때잠좀잘자고 조업에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지사님 좀뵈해주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변 정청계장 광학수입니다. 예, 오늘이 기사님을 만나 뵙고 수사는 간담회에 참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그 주변 수역 간안에 그 연안 노선들이 약한 230층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3톤짜리 배를 가지고 옛날부터 도경계를 아면서5 0년 동안 업에 종사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간담회는 이철호 도지사와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격의 없이 소통하며 애로 상황을 들으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만 제주도에서 보시겠다는데 이걸 지역 내 모시로는 그럴 일 없고 적재하는 법으로 해야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권한을 미치는 것은 법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도에서 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지만 저래로 만드는 것은 이것을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법으로 만들어야 기 때문에 우리 그. 바다 관련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게 하베이트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특히 동해안은 요새 전경지역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지금은 그, 자기들은 놀러 오는데 우리는 생사로 가는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에 이전에 <웃음> 놀러 왔을다 특히 치어 남획과 해양환경 변화로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웃음> 대개 어획량이 날로 감소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도내 대개자원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대개자원 회복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점차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해양경찰청에서 경상북도 육상기준 경위도와 다른 강원도 지방관리 무역항 어로금지 수역지정고시 정동기준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도내 어업인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해양경찰청과 강원도 등 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조정을 통해 분쟁해역에서의 민원과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해상경계를 명확히 하고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동해안에도 새로운 도전의 과제가 놓여 있으며 경북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일궈낸 원자력과 대철산업의 토대위에 수소연료전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수소에너지실증생산단지 등 동해안혁신산업전략을 더욱 발전시켜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북도 새바람행복버스는 경상북도의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 순회하는 민생투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도민들의 환영과 기대 속에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